안녕하세요 오늘요 이거 배추 이거 얼갈이배 찬단으로 저기 고추냉이김치를 담을 거예요 상큼하고 아주 깔끔하고 입맛이 팍 도는 고추냉이김치 떡잎을 띠고 이렇게 휘칠 때요 식초를 조금 넣어서 휘치니까 저기 큰내가 안 나더라고 요 나도 요새 내가 알아낸 방법이요 나는요 한 번만 시쳐요. 열을 많이 치고 그래갖고 절거갖고 치면 그게 더 힘내도 덜 나고 좋으니까 이게 빨리 바빠가지고 빨리 담으려면 소금을 좀더 넣으면 되고 뭐안 바빠서 천천히 하라면좀 넣으면 되고 그래 소금은 꼭 정해진 양이 없으니까 나는 오늘 좀 빨리 하려고 좀 많이 넣어요 소금 이렇게 하고 요 위에다 물을 좀끼얹어 줘야 돼 그래야지 소금이 녹아가지고 잘 절거져 이 멸치요 이거 다시마하고 멸치하고 내가 새우를 넣고 이렇게, 이렇게 물을 끓였어요 물 이거 밀가루 한 컵만 한 숟가락만 하고 이렇게 연하게요 밀가루 풀을 이렇게 연하게 썼어요 어, 소금을 내가 많이 했더니 한 40분 됐는데 이렇게 절거졌어요 너무 절거졌죠 응. 아니 괜찮요 괜찮아요? 예 응. 다만 씻어야지 멸치는안 어, 치고 돼 이거는. 어? 아니, 그만 있어봐. 이게 그만 식초. <웃음> 이게 식초, 이거 히칠, 한번 히칠 때 식초 넣으면 히쳐갖고, 이게 식초 넣으면 그거, 농약 해독도 되고, 쿤대도 잡아주고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힘나, 안 나. 그리고 김치도 또, 이렇게, 절거지면서도, 어떻게, 싱싱해. 두번익칠 거예요. 하나 더. 식초 이거 100 100ml야? 150ml 설탕 150ml 액젓도 150ml 이게 정 종이, 150ml가 정인컵 한 컵이에요. 홍고추 2 개, 청양고추 5섯 개. 고추 씨 뺐어요. 이게 김치 김치가게 썰어져 갖고 김치랑 같이 먹으면 돼. 아삽이예요 와.. 맵지 않냐 코가? 응? 아직은 괜찮아아 아, 눈이.. 이제, 이제 아 눈이 매운데 나는 아 마늘하고 요 생강을 빼먹었어요 내가 됐다 생강 생강을 빼면 생강 이렇게 즙을 내야 돼정맛 마늘은 이렇게 편으로 썰었어요 납작하게 같이 마늘랑 집어서 먹으면 돼 이거는 식초가 들어가서 실 요새요 따뜻하니까 실 오늘다 이틀 정도 놨다 익으면 냉동 냉장고에 보관해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아사비 김치를 담았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이거 아사비 김치 해서 드시고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이 김치가 많이 먹어야 유산균 이 많아가지고. 코리라가 아치된 사람 있다네요. 감사합니다.